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입니다. 희 2022년 첫달첫 첫 번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입니다. 네. 올해도 변함없이 조성년 뻔뻔한 투자연구소 <웃음>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예. 새복마이 받으시고요. 예, 새복마이 받으시죠. 많은 증권사들에서 새해 예. 2022년 주가 전망을 쏟아냈죠. 네네. 네. 자,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아하니 네. 결론적으로. 박스권일 수 있다 네네. 당분간은 네네. 이런 말씀을 네네. 하셨습니다. 네네. 그죠? 네네. 자, 그런데 박스권 장세에도 잘하면 또 쏠쏠하게 먹을 것도 많습니다. 아, 그렇죠. <웃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10년대에 예. 그 굉장히 오랫했던군모 음. 1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오랫동안 이제 박스권에 갇히면서 예. 이제 투자자들의 노하우도 음. 어느 정도 쌓이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주도주가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교체되는 이런 현상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핫 뉴스, 핫 이슈에서는 주도주가 계속 교체될 수 있는 요즘 시즌에 네. 박스권 장세. 당분간 만약에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한다면 네. 박스권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네. 언박싱, 언박싱 네. 투자 전략이라고 우리가 이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네. 언박싱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월 첫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지난해 말까지 보면 3년 연속 계속 플러스로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음. 뭐,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는 건큰 의미가 좀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인이 이제, 그, 돼지주 요권을 음. 이제, 그, 벗어나기 위해서 예. 하루에 3주를 파는 거 하면, 예. 또그 다음날은 그 물건을 또 그대로도 채우는 뭐 이러한 예. 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한지였기 때문에. 멀탱장했습니다. <웃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 관련돼서는 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음. 어차피 이제 마감을 했으니까, 예. 연간으로 보면 이제 소소하지만, 음. 어, 코스피가 연간 3.63%, 코스닥 예. 연간 6.677% 정도 올랐는데, 예. 이제, 뭐, 투자자분들은 이 지수, 이 수익률이 음. 어, 썩 와닿지도 않고 탐탁치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많이 이제 넣어놓고 있는 게 이제 은행 금리 이지 않습니까 예. 금리 상품과 또 비교하자면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닌가 예, 아, 물론 이렇게, 예. 상당한 또 인내가 필요했지만 아, 그렇죠 네. <웃음> 자 코스피 네네. 코스닥이 지난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과 상승했지만 네네. 연간 기준으로 보면 3년 연속 벌려서다라는 네, 이야기로 예. 오늘 어, 이야기의 대문을 좀 열어보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 투자 전략 자 코스... 코스피가 10월 5일 이후에 계속 박스권이라고는 예, 예, 예. 지난해 10월 5일 이후에. 그렇죠, 뜻하는 맞죠. 거죠? 예. 예. 이제 그 코스피가 코로나 사태의 급락 이후에 음. 승승장구 하면서 어, 굉장히 그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예. 지금 2020년도 음. 같은 경우에는 어, 전 세계로 수익률 1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좋았고, 예. 지난해에는 아까 보셨던 CP 코스피가 한 3% 올랐으니까 음. 굉장히 지쳐진 수익률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월까지는 그 다음에 3,300까지도 갔으니까 예.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10월 어, 5일 이후에 음. 이제 3,000선이 다시 3 0 0선 아래로 음. 깨지면서 대략 2,900에서 3,050포인트에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 음. 갇혀버린 거죠. 예.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 올해도 지금 증권사들이 음. 전망하는 게 최고치가 예. 대략 증권사마다 좀 틀리지만 3,200에서 3,600 포인트니까, 음. 어 그리고 또 저점 2,600에서 2,900 포인트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해의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예. 굉장히 그 폭이 좁아요. 예. 그러니까 상어 올라간다는 폭도 내려간다는 폭도 굉장히 굉장히 적, 적은 범위 내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한편 보면 저점과 고점 상단을 보면 또트0 예. 포인트나 정도 벌어져 있긴 해요 그죠? 그렇죠 그렇긴 음. 하지만 이제 그건 어~ 그렇게 예측한 회 저기 증권사도 있고 음. 예. 그렇지 않은 증권사도 있고 이제 대략 중간 정도로 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작은 박스권에 예. 아마 갇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음. 하는 거죠 즉 예. 어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음. 두 번째 올해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의 전망치 또한 박스권을 예상을 한다 음. 하는 걸 이제 전제로 했을 때, 음. 그럼 과연 이런 그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역대 지금 박스권이라는 것이 또 특히. 코로나 오기 전까지 한국은 또 상당히 장기간 박스권이었기도 해요. 그렇죠. 해고요. 그렇죠. 자, 예. 그러면 과거의 박스권 장세에는 주로 어땠나요? 이제 예, 그 박스권 장세 우리나라 음. 갇힌 게 공교롭게도 예. 마디 지수에서 갇혀버렸어요. 예를 음. 들어서 1000포인트 딱 올라온 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1000포인트에 예. 머물렀고 음. 2000포인트에 도달한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또 2,000포인트에 갇혀 있었고 그러고 보니 지난해는 3,000포인트 올라온 다음에 또 갇혔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이제 이게 제이 과연 어,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때와 똑같이 예. <웃음> 3,000포인트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음.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마디가 굵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웃음> 네네. 굵어진 다음에 또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때 공교롭게도 그랬는데 일단은 음. 어떤 거냐면 이제 85년부터 쭉 올라가다가 89년도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찍었어요. 89년 예. 3월이거든요. 예. 제가 어이 89년 3월에 음. 1000포인트 했을 때뭐 콘퍼런스에 참여를 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 강연 중에 음. 사회자가 갑자기 예, 긴급 뉴스가 있다고 하더니, <웃음> 마이크를 지금 무대로 딱 나오더니, 예.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지금 드디어 1000포인트를 음. 달성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거의 썸페인 하다... 분위기였어요. 예, 예, 예. <웃음> 그런 것이 89년도였었거든요. 그런데 89년대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200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1000포인트를 넘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5년 돼서야, 다시 이제 음. 예,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7년도, 2005년부터 음. 스타트을 걸어가지고 2007년도에 이제 2000포인트에 도달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잘 알다시피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서 꼬꾸라져가지고 890포인트까지 내려가죠. 다시 예. 1000포인트 아래까지 로 내려가는데 이게 다시 2009년도에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2,000포인트를 또 넘어가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웃음> 그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동안 언제까지 코로나 그렇습니다. 사태가 예. 올 때까지 2,000포인트 때였었어요. 음. 오히려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는 좀 3,000포인트를 <웃음> 넘어버렸거든요. 예. 자, 그랬을 때즉 아마 이제 투자자 투자를 오래했던 분은 저거는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음.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예. 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죠. 박스권에 갇혔다는 것을 다들 이제 예, 기억을 할 거라는 맞습니다. 거죠. 하도 네. 오랫동안 계속 순환하니까 예, 예, 예. 이 정도에서 팔고 이 정도에서 사고 네네. 그런 것들을또 대풀이 했던 전략들도 많았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2010년부터 음. 이후에는 1800에서 사고 <웃음> 2200에서 팔고였었던 예.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음. 과거 경험도 있고, 올해도 또 박스권을 갇힐 음. 수도 있다고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마에 또 3,000포인트에 또 도달도 <웃음> 했고, 그럼 이제, 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음. 되겠죠. 예. 자, 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일, 뭐 이것을 음. 간략하게 예. 예.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음. 예.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그 이번 달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박스권의 가치를 증시일 것이냐 음. 음. 아니면은 어 하락을, 하, 하락 직전에 일시적인 숨 고르기냐 예. 또 반대로 상승 직전에 일시적인 음. 숨 고르기냐는 음. 이번 달에 좀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계룩이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굉장히 이제 세력이 상승과 하락세를 굉장히 그 팽팽하게 음. 맞서 있는 구간이 되겠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신중하고 진중하게 음. 이번 주 또는 이번 음. 달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일, 우리가 이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뭐냐면은, 어, 대선과 관련된 이제 국면이죠. 3월 음. 9일 날, 예.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보통, 대선 두달 전에는 정책 효과가 주시장에 식 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두달 전이면 지금 1월이 맞겠죠. 음. 그래서 두달 전에 이제 그 후보들이 내뱉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음. 주식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도 이제 그런 현상이 약간 나타났는데, 음. 미국에서는 이제 가전 그 박람회라고 해서, 음. 이제 결국뭐 가, 가전이라기 보다서 결국 IT 박람회가 예. 되겠죠. CS2022가 음. 이제 5일부터 8일까지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열리거든요. 한국 업체들도 많이 참석했죠. 그렇죠. 예. 이제 이게 그,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안 하다가, 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일부, 뭐, 그, 황 위주의 대형업체들이 불참 선언도 했지만, 예. 어 그렇다고 해서 빗발엔 CS2022는 아닐 것 같고, 음. 그래서 CS2022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어, 이 박람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음. 꽤 주목을 받았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이제 올해에 상당히 뜨거운 종목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도 약간 어, 오전에 좀 주춤하다가 장 막판에 뜨겁게 달아오른 로봇 관련주라든지, 음. 그 다음에 최근에 대형주이면서 어,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어, 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자동차 음. 주 대형 이제 완성차 업체들 음. 있죠 예. 이런 그 종목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잘 어 살펴봐야 될것 같고 어또 하나 또 주목할 부분은 어 1월 달이면 이제 1년 이제 기업적인 실적치가 나오고 덧붙여서 음. 4분기 실적치가 나오면서 실적 장세가 되겠죠 예. 실적 장세 중에서 가장 지금 어 주목을 받는 부분은 삼성전자거든요. 음. 즉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그 비중도 굉장히 높고 음. 삼성전자의 향방에 따라서 어 주식시장의 방역성이 좀 결정될 음. 수 있는데 일단 현재의 추정실적으로 어 보면 은 순이익이 대략 한 39조 정도 음. 어 전년 동기 대비 57% 네. 정도 어 상승을 했고 2011년 이후 어 10년 만에 가장 그 큰순위익그 어 증가치를 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 예상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즉 주식시장이 지금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먼저 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세 가지 전략을 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첫 번째는 첫 번째. 뭐냐면은, 음. 이제 악재 그러니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지수 전체를 얘기하는 음, 게 아니에요. 음. 악재가 팽배할때 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만큼 떨어질 때 악재가 극에 달했을 때 이걸 좀 이제 업종별로 좀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업종별로는 음. 어차피 지수는 갇힌 거죠 어차피 지수는 박스, 박스니까. 그렇죠. 음. 지수는 어차피 갇혔고 이제 지수 이제 업종별로 엇갈리기 시작할 거라는 예. 거죠. 어떤 종목 어떤 업종 꽤올라가는데 어쩌면 내리꽂질 거고 음. 그 종목이 다시 살아날 때. 또 굉장히 좋았던 업종은 예, 예. 또 다시 내리꽂힐 거라는 거죠. 과거에 보면 한동안 예. 박스근에 1800에서 2200으로 박스근에 갇혔을 예, 예. 때는 그닥 지금처럼 업종이 다변화 되진 않아서 그렇죠예 예. 지금은 이제 업종이 다변화 돼서 굉장히 강력한 그 예. 전략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악재가 팽배할수록 그냥 그게 달했을 음. 때 매수를 하는 건데 이제 예를 하나 좀 아, 들어 보면은 미디어와 게임 주가 예. 그 이전에 우리나라 주식을 할때 주도를 했었어요. 음. 주도를 해서 어 주가 상승률이 꽤 지금 그높았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미디어 업종이 어떻게 되냐면 12월 들어와서 음. 어 마이너스 1 0 이제 10 마이너스 1 0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박스권을 예상한다면 어떻게 해야냐 지금 사야 되느냐? 최대 과거에 봤을 때 15%까지는 조정을 받았다라 음. 하는 그런 자료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오늘 하루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음. 게임주가 오전에는 꽤 조금 이렇게 음. 그 플러스도 나고 좀 좋았었는데 오후에 에, 로봇 관련주들이 쭉 치고 올라오면서 게임주들은 쭉쭉 밀려났거든요.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어, 이제 게임주나 NFT나 이거 관련돼서, 어, CES 2022와 관련된 여러가지 뉴스인데, 로봇 관련주는 그 영향을 받았으면 주가가 좋았는데, 게임주는 아직은, 음. 아직은, 어, 무엇인가, 어, 좀 물려있는 사람이 그 물량이 털어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을 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예.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예를 들면 미디어 게임주인데, 음. 꼭 미디어 게임주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사례를 든 거죠. 그렇죠. 예. 예. 미디어 게임주 뿐만 아니라, 어 업종별로 잘 보고 있다가, 그런 뭔가 음. 안 좋은 뉴스가 막 그게 달했을 음. 때, 음. 그 업종에 그, 또, 아니면 개별 종목도 안 좋은 뉴스가 그게 달했을 네. 때, 왜? 박스권이니까. 음. 그럼 아래, 위에 한 개도 갇히지만 음. 아래 한 개도 갇힌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체 지수 자체가 박스권이었고 업종이 네. 다 변화, 지금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네. 덜 되었던 때는 전체 시장을 좀 이제 전체 시장을 맞아요. 가만한 예, 예. 전략이 필요했지만 예, 예. 지금은 전체 지수는 박스고 그 속에 업종들 지수도 박스로 예, 움직이니까 그것을 예, 예. 잘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 그걸 한번 이용할 필요가 있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인버스 또는 레버리지 예. 이제 인버스는 내려가는 것에 배팅을 하는 거고 음. 어,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것에 배팅을 하는데 예. 이거를 올라가는 것에 곱하기 2를 할 음. 거냐 곱하기 3을 할 거냐를 하는 전략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냐는 거죠. 아, 이건 좀 무섭긴 해요. 네, 그렇죠? 무섭긴 합니다. <웃음> 왜 그러냐면은 어. 그랬는데 거꾸로 음. 가면은 양방으로 터지니까 그렇죠. <웃음> 예. 어, 이제 왜냐 인버스 할때 레버리지 하고 레버리지 음. 할때 인버스 해버리면은 양방으로 그렇죠. 그냥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두번다 예. 터지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선수들이. <웃음> 어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날 예. 우리가 이제 그때도 방송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음.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마지노 선이 2,800포인트이다. 예. 그러니까 2,800포인트는 안 깨질 테니까, 이쪽은 우리가 그때 어떤 얘기를 음. 세 가지 전략을 했어요. 음. 어, 살 거, 저 돈이 있으면 사라. 예. 우리가 그런 세 가지 전략 중에 팔지는 말아라. 음. 음. 음. 아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한게 11월 3 0일날 2,830포인트, 39까지 떨어질 때 얘기였거든요. 그 때, 그 때, 레버리지로 들어온 음. 게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어, 그, 레버리지로 들어온 돈이 그때 3,267억이 들어왔어요. 예. 3일간. 음. 그때. 어, 11월 26일 날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시작을 음. 해서, 이제 12월 9까지, 11월 26일부터 말일 이 사이에 쭉 빠질 때 음. 3일간, 음. 3,267억을, 어, 레버리지를 샀는데, 주가가, 더, 또 극적으로 11월 1일부터 예. 11월 9일까지 연속으로 올라요. 음. 그러나 레버리지 산사람 잘한 거죠. 음. 그랬을 때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버스 투자자들좀 내려가는 곳에서 음. 배팅하는 데가 개인 투자자로 6,182억을 샀어요. 음. 성공을 또 했다는 뜻이죠. 예.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이제 바닥을 어디 놓고 볼 것이냐 상한을 어디 음. 놓고 볼 것이냐는 각자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없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세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음. 아, 이 정도 언저리면 바닥일 거야 했을 때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세번 음. 정도에서 다섯 번 정도 나눠서 사고 음. 또어 상단이다 음. 아, 이제 박스건 상단이다 3,200원 넘기가 힘들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언저리에서 또세 번에서 다섯 번 음. 어, 나눠서 사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박스권이라고 전제한다면 인버스 또는 레버리지를 전략도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음. 싶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있어서는 실적이 좋으면은 음. 결국 그. 이제, 이건 업종 단위, 이건 종목입니다. 이제, 예. 아까 이제, 업종 얘기를 했고, 전체적인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 했고, 예. 개별 종목으로는 실적이 좋으면 결국은, 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음. 이제, 올해 지금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완성차나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예. 업체들이 아닐까 싶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완성차가 팔리지가 않다 보니까, 음.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납품을 못했어요. 음. 이제 그 자동차와 용반도체 예, 부족으로 예. 인해서. 즉, 자동차는, 어, 사는 사람이 없어서 안 팔린 게 음. 아니라 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업체까지 좀안 좋았는데, 음. 에, 올해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얘기도 있고 실적도 여전히 좋고 또 여전히 전기차와 관련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이슈도 계속 지금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저런 걸 본다면 그런 쪽으로 실적이 좋은 결국은 오른다는 신념을 가지고 좀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을 벗어나면서까지 갈 음. 여지도 좀 있으니까 그런 실적 좋은 종목의 또어좀 장기적인 관점에 좀 담가 놓는건좀 어떤가? 뭐 음.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음. 업종 가운데 업종의 조금 박스권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그 네. 업종의 종목을 선택할 때도 상당히 실적을 보면서 아, 그렇죠. 개별적으로 좀 선택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실적을 그니까.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음. 어 주도 업종이라는 용어를 좀 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쭉 떠오를 때 신조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BBIG. 음. 그러니까,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인터넷 게임. 게임. 음. 이런 식으로 BBIG가 업종이 주도를 한 거죠. 음. 이게 이제 그 내에서 어떠한 이제 본인이 선호 종목을 또 사면 되겠죠. 음. 근데 물론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죠. 그건 예. 뭐 그건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본이 있겠죠. 그 부분은. 네. 음.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첫째 주 일월 첫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으로 여러 가지 정권사에서 하단 또 상단에 대한 지수 추정치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1월달은 어쩌면 박석권의 갇힌 장세가 될 수도 있다. 위로 오를지 아래로 오를지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박석권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업종이 또 다변화되어 있고 또 주도주의 순환 흐름이 지난해에도 많았죠, 그죠? 그것들이 1월달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라 전제에서 보면 지수 전체의 박스권 속에서도 업종 지수의 박스권을 이용한 투자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자, 그 가운데 항상 실적을 보면서 구체적인 종목을 선택할 때또 참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1월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주식시장을 또기대 또 반대로 불안하게 볼 수도 있는데 1월 한달 동안의 향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상당히 네, 중요한데 네. 오늘 방송도 투자자분들의 투자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